잠깐만 횃불 하나더 만들고 만들봐 가자 갑시다 <웃음> <웃음> 과연 이번엔 <웃음> 어? <웃음> 아 오자마자 있네 어휴 옆에 옆에 옆에 아이씨 어. 계단이라 어! 계단이야 어! 나 누워 나 잡았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두 마리 못 올라오는 애이 새끼 아그러네조심해야 돼. 화살 쏘는 애들 있을수도 있어서 나피좀 채울게 활로 어 활로 잡아 활로 잘 보이지? 네 오오오오 오,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아, 못 와. 어, 아 옛다, 이거 옛다, 이거 옛다, 이거 다나 <웃음> <옛다. 웃음> <웃음> 피가 40, 40밖에 네, 안 돼. 아, 좀 채워요. 좀, 좀 쉬면서 모닥불 같은 거 설치하면 더 빨리 차나. 모닥불 설치할 수 있어? <웃음> 불러는 거 겁나 웃기네. 오, 빨리 쳐. 빨리 쳐? 한 방에 되게 많이 쳤어. 1 0몇씩차는데 아, 그 확실히 그런 게 있나 보다. 어, 그러네. 오, 불타. 철이님 <웃음> <차린님> 불타는데요? 제문, 제문으로. 아, 이거 모닥불 있으니까 훨씬 더 낫네. 잘 보이고. 이거를 네. 유인해에서 이쪽 위로 올라가서 그냥 때리면 될것 같은데? 어, 어 오, 뭐 이상한 거 있다. 이상한 거 있다. 이상한 거온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아유 이씨, 개꿀이네 씨 매, 매질이 짱이지 어, 죽었다 템뭐 주나? 아무것도 안 주네? 양아치네? 저게 두 번째 보스. 여기다가 설치하는 건가 보지? 아니아니 저기 맵 봐봐요. 맵. 그만 엘더라고 적힌데 있잖아요. 저기가 두 번째 보스 소환하는 재단. 그 재단 위치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음. 네. 이리 좀 떨어져 있어. 네? 어, 뒤에 유령 있다. 오, 어, 어, 어, 유령 어? 문 열었어, 이 새끼. 어, <웃음> 이 새끼 문 열었어. 아, <웃음> 내려왔어요. 아, 그래요? 어, 깜짝이야. 저 유령이 문 연전 문연는줄 알았네. <웃음> 빨리 와. 어, 감티 빨라져, 이 샹. <웃음> 도, 도끼 누고 있어? 오우, 샤뽕. t o u 있어. i n g Tougoura, Tougou. 굴 o u g o u t o u 갔 o 다 Tougou. t o u g 이그 쪽에 지찍 아, 철희님 먼저 가라고 길 비켜 드린거야 아무것도 다끝 여덟 개 구하지 않았어? 그거? 내가 지금 네개 갖고 있거든? 어.. 어.. 예.. 열개 필요해요, 좀 이거 가져가 뭐야 거박? 이거 이거 이거 어 열개 되지 않아 이제? 어집에 있는 것까지 하면 열개될것 같긴 한데. 조심. 어? 뭐 있어? 여기는 없고. 문이 두 개네. 왼쪽. 오. <웃음> 오. 아야야야야. 태골이야 뭐 이제 이 그다 삼성의골 딱 나와봐야 어 <웃음> 오이 다울빵 오, 오, 오. <웃음> 제가 활성다. 좀 듬직하냐? 네어 잠깐 나 음식 <웃음> 확실히 체력하고 스테미나를 네 균등하게 해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살... 빨간색깔 두개그 노란색깔 하나 이렇게 먹는다 하더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없는데? 뭐지? 이거. <웃음> 아 이쪽에서 왔지? 여기 이쪽 뭐야?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근데 없는데? 없어요? 어. 끝인가요? 그런 거 같아 여기 여기 여기 문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알지 아니 요거, 이거 이거 이거 오이, 어? 오이, 어? 오이, 오아 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지오오오깐오 나 유인해서 갈게. 정면이지? 아니요, 아까 여기 왼쪽에 있는 분. 왜 네, 그거? 유령 맞죠? 응. 이 새끼 와서 잡아야 돼. 왜요? 이 새끼 활 쏜다. 오, 오 쏜다. 너무 아퍼. 오씨. 불 붙었다. 아, 활은 단호가 쓰는 거구나. 네, 저가서 어우, 씨. 피 좀. 돼지 번. 문 없나? 문 없네. 어, 이거 피가 빨리, 확실히, 빨리 차네. 응, 음, 응. 음. 그, 차는 게딱두 네. 개만큼 더 빨리 차는 것 같아. 이게. 노란색으로 올라가는 게 게이지가 네 이거 절반 정도밖에 안 올라갔거든? 음... 근데 노란색 게이지가 팍팍 올라가네 어라? 잠깐, 잠깐, 잠깐, 저기 조기 <웃음> 너 와라. 우나스가 보여 에? 맵을 딱 찌인 다음에 휠을 딱 당기잖아. 그뭐 우나스가 행성이네요. 행성. 응응. 음, 음. 이다다돈거 아니에요? 아직 더 있나? 다돈거 같아. 가자. 버섯. 네, 이제 요거로 만들 수 있는 거야? 에. 이제 <웃음> 만들 수 있는데. 이제 그, 구리랑 주석을 켜야 돼. 뭔 소리야? 나갔어요? 응. 아, 나간 소리구나. 그, 뭐야, 무게 몇이에요? 무게가 뭐, 116에 300 이렇게 보는 거야? 네, 그러니까 300이 최대인데 몇까지 쳤어요? 116 쳤어요? 응. 그러면 온 김에, 좀 캐서 갈까요? 그리고 나쁘지 않지. 여기 검은 숲에 있거든요, 그 광맥이. 가자. 잠깐. 수리, 나 수리 줘. 네, 수리는 하고 하는 게나지 이거 수리 금방 해도, 금방 돼서 이거 하는 거참 좋네. 재료도 네, 안 들어가. 재료도 안 들어가. 어우, 이 새끼. <웃음> 그냥 내가 내가 치면은 그냥 피게 데미지가 게이 이게 3삼 단까지 일단 찍어놓니까 으 모비 네. 이 무기에서는 조금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긴 하네. 음. 이 구리 광맥은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런 바위 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아니 아니 이렇게 갖다 대면 구리 광맥이라고 적혀 써져 있어. 이거 아니에요 돌이에요 돌. 어? 그 약간 뭐금 무슨 개 테두리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이 씨게. 이리로 와. 이 씨게. 됐다. 아, 또왔 <놀람> 어우, 도망. 그러면 처음에는 구리로 가는 거야? 아니요, 그... 구리랑... 주석이었나? 뭘... 섞어야 돼요 그 광맥을 두 개를 찾아서 이제... 어 이게 구리인 것어 구리다 이 구리를 이제... 용광로에 녹여서 주석 만들고 주개로 만들고 그리고 또 바닷가에... 그게 또 있거든요? 그 바닷가에 있는 것도 캐서 무게를 섞어야 돼. 근데 이게 무게가 엄청나게 나와서 애틀림도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같이 할래? 어. 이거 어, 재밌을 것 같아.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신고하는데. 뭐, 뭐. 여기... 잠깐만... 송나무 두 개? 여기? 네 아! 단호! 몽둥이! 네. 네. 내가 실수로 강화를 하나 더 했는데 2단계 있는데 그거, 가, 그거 쓸래? 어. 어. 그죠. 저 1단계 쓰고 있어요. 요요요 어. 여기 한 마리 더! 뭐야 이거? 네, 쪽. 네. 엉둥이 버릴게. 네. 어, 누구? 아 고맙습니다. 대장간데? 대장간 아니라 제작대. 어. 대장간은 어. 다른 거. 아 이거 꼭 위에까지 지워야 돼? 네, 이게 지붕이 없으면은 그 뭐야 사용이 안 돼. 그 침대 같은 것도 이제 그냥 땅바닥에다 막 설치할 수 없는 게 설치도 이게 없으면은 잠깐만 작업대가 너무 높은데. 네. 이게 막아줘야. 아, 멈어가야 돼. 잠깐만. 어. 되나? 아. 된 어디까지 먹어야 되는 거야? 되나요? 아 구르터기 지금 포개고 있어. 된다. 그 밑에 땅파들어 <웃음> <웃음> 땅이 아닌데? <웃음> 네? 땅, 땅 파고 밑으로 어, 들어가셨잖아요 <웃음> 네? 땅을 파고 있어 짐이 너무 무겁대 가야될 것 같은데? 네, 저 요것만 마저 캐고 갑시다 돌을 버릴까? 돌을 버리면 되겠다 돌은 어차피 거기서 캘수 있으니까 네. 자, 천천히 갈게 네, 좀 버려요 <웃음> 걸어가다가 애들 만나면 죽잖아요 네? 센터다이소 보자마다니 아유 도땡이가 50개가 아까워가지고. 버려버려, 어차피. 일단은 먼저 가서 저템 놓게. 네. 이거 작업 때 네. 레벨업 못시켜 레벨업 한 건데 지금 3이잖아요. 4단계로. 어, 잠깐만요. 그러면 우선 숟가마랑 저걸 만들어야 되네자 일단은 뼈가죽이 좀 되니까 우선 그러면은 단호는! 뭐. 어? 어 단호는 그런... 오늘 저녁 메뉴 뭘, 뭘 먹을 생각이야? 모르겠어 음, 좀... 철이님뭐 드실 건데요? 나 알리오리오를 사갖고 왔는데 단호를 보자마자 치킨이 생각이 나서 치킨을 먹었 저... 생각 중거같 저번에 왜 치킨이 생각나 아니 저번에 깻잎치킨 그 치킨 탕수육 단호가 네. 저거 해줬잖아 짠 아마 주개가 나오는 거랑 야나 이거 어떡하니? 왜요? 이거 뭘 버려야 되지? 승가족 있나? 있어 거야 많을 거야. 어 있지 않아요? 두 개가 필요한데 몇 개가 없어지고 사슴 좀 잡아야 될것 같은데 나도 활을 좀 만들까? 어 만들어도죠. 화을 만들어서 화을 일단 써 쓰면서 음. 좀 사슴을 좀 잡아야 될 것. 화를 화이 어딘가 활이 거 활이. 어, 제작 때조합 조합, 예, 네, 그거. 가죽. 멧돼지... <웃음> 가죽이 없네? <웃음> 가죽이 <웃음> 많이 들어가요 아니면 제꺼 써요 제 거. 아니야, 거. 아니야, 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제... 아니야 뭐 네. 하면 돼? 뭐 하면 돼서? 와, 멍둥이로 네. 한대 치니까 사슴이 죽어 <웃음> 활이 필요 없는데 그럼? 어, 활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아 근데 이게 거리가 돼야 되는데 거리가 안 되니까 <웃음> 위진을 해서 몰래 다가가서 이제 패는거죠 아참나 고기 올려놓고 왔는데 <웃음> 어? 쌩까맣어 <고기>. 어, <웃음> <웃음> 아 괜찮아요? 어차피 이거 석탄도 필요한거라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좋긴 하네 음. 업그레이드 하니까 웬만한 애들이 그냥 다 한방이야 갑옷도 업그레이드 했어요? 못 타고 있어 지금 음... 사상가죽 지금 구하려고 하는게 그가죽두구 음. 있잖아 네. 그거 업그레이드 하려고 어, 이게 어. 방어구 창고는 어디에서 보는지 모르겠네? 방어구요? 켁 응. 창고 <웃음> 사... 그... 그... 그 뭐야... 파란 색깔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아이템 창이 그니까 러 착용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템 창이 그대로 있어요 아니 네. 방어구 피스 있잖아 네. 뭐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 그거 신발 뭐 아, 장단 뭐, 머리 뭐, 머리 되겠는데? 상하이 망토 방패 아까 내가 망토를 먹은 것 같은데 망토를요? 음 떨궜나? 오호 우리 구리 주괴 생겼어요 뭐가 생겨? 구리 주괴 오 나이스 이제 주석을 찾으러 갑니다. 주석을 그걸 하면 이제 그걸로 이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요? 네 이제 그저 작업대 말고 대장간인가 그게 따로 또 있어요. 철재만 이제 다룰 수 있는 작업대가 그걸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하는 거죠. 캐러 갑시다. 캐러 가자고? 아 오시면 네, 저 나무좀 캐고 있을게요. 어차피 저 우리 목탄이 많이 필요해서 이게 제가 혼자 있을 때좀 어...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 재료가? 음. 뭐칼 뭐 하나 만드는데 재료가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랑 어뭐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그거 하나 만들라고 진짜 혼자 왔다 갔다를 한열 번을 했어요. <웃음> 야 <웃음> 들고 가고 <웃음> 캐고 또 들고 오고. <웃음> 웬만하면 다 비우고 가야 되겠네 그럼? 예싹다 네. 비우 고갱이랑 무기랑 딱두개 들고 <웃음> 뛰어간는데도템다 예. 네. 비워가지고. 지금 우리 한번 가서 캐었잖아요. 어, 어. 근데 둘이 가서 캐오니까 저거 완전히 다 부시고 온 거잖아요. 혼자 하면 저거 어. 세번 갔다 왔다 해야 돼. 음, 아, 구리? 예, 네, 구리 그그 그 동그란 거다 캐는데도 세번 왔다 갔다 해야, 돼, 해야 되더라고. 이건 뭐야? 화로가 있네? 아, 예. 네. 아, 뭘 만든 거. 우리 그 코어 그걸로 만들어 석탄이.. 석탄이 계속 나오는데? 응 네, 제가 지금 나무로 계속 만들고 있어 그게 있어야 저걸 만들어요 그.. 뭐야 왜 집바닥에 민들레가 있어? 그... 저거 뭐야... 주게 만드는 연료예요. 어... 글쎄... 아, 이거... 네. 상자가... 상자가... 큰 상자가 없나? 모르겠어. 나중에 옆에 여기다가 상자 더 많이 만들 거예요. 음, 응 음. 상자가... 아 이거는 인벤을 비워야 이제 뭘 가든가 가, 하는데 인벤이 꽉 차가지고 잠깐만요 만들어드릴게요 상자 만드는데 재료도 얼마 안 들어서? 음악이 이게 <웃음> 진짜 적응이 안 된다 음악 <웃음> 촬이야 아니 진짜 적응이 안돼 그게 어울리긴 <웃음> 하고만 철이님 누, 누웁시다. 우리 밤엔 좀 잡시다. 음.. 음.. 잠깐만.. 음.. 지금 웬만한 걸다 비우, 비우고 싶은데 그래도 무게가 59야. 아이 그 정도면 충분하죠. 자 우선 구리는 다 넣었고 자 어디로 갑니까? 주문했더 음, 잠깐만요. 수리 싹 하시고 갑시다.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이거 늘때늘 <웃음> 때가 없어 가 어, 늘 때가 없어 뒤에 뒤에 상자 있잖아요. 뒤에 상자 뒤에. 아 됐어 됐어 이 이거면 돼. 가죠. 뒤에 상자가 아 여기구나. 있 오케이. 검은 숲 있는 데 가서 어 깜짝이야 뭐야 그예 네, 물가를 가야 돼요 해변가 좀 물이 있는 데 그래서 그냥 해변가 쭉 타고 돕시다음 거기서 곡괭이로 또캠 되는 거지 예 네. 곡괭이로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올거 그랬나 이건 업그레이드 안될 걸요 이거 그 사슴 그 보스 몬스터 뿔로 만든 거라 아야 아, 그래 내그 트로피래 이런 것도 있나? 가는 길에 트롤도 있으면 트롤도 좀 잡아서 족치고 트롤? <웃음> 네 아까 잡았던 놈? 그큰 놈? 네 그게 가지고 있어야 가방만들죠 그 단호는 뒤에서 나못빵시키고 뒤에서 네. 활당기잖아 왜, 왜요? 어? 그게 전략적인 거 아니에요? 전략적인 거지 네, 전략이... 그래서 내가 뭐라고 안 하잖아 네. 방어구를 단단하게 입혀주는 건 나를 단단하게 입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다다다들렸잖아저 저 누더기 상이 하나 있고 있어요 저 <웃음> <하나> 있고 <있잖아. 웃음> 잠깐만 여기에 뭐 있을 거 같은데 어 누더기 상이 하나 있고 있어요 이게 상이 하이 투구 이렇게 세 갠가? 상의 하이 투구 뭐 장갑 그런 건 없나? 벨트 그리고 망토 요렇게 있을걸요? 뭐어저 사슴 별.. 별사슴이다 와 별사슴 한 방에 안 죽네 뭐가 꿀렁꿀거려 어? 스태미나 없으면은 죽어요 수영하다 그 뭐야 수영하는 게 무한히 계속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스태미너가 계속 깎여요 그래서 스태미나 다 깎이면은 피가 깎여요 음... 여 아래쪽 가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저쪽에 검어 검은 숲이다. 이제 여기 해변가 잘 보면은 반짝반짝거린 돌이 있어. 어 여기 있다. 와 보세요. 보면은 여기 여기 있죠. 에이.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씨 깜짝이야. 어이. 투사네. 또 온다. 왼쪽에 또 있어. 네. 투사 먼저. 어, 스테미너 없어. 아유, 이렇게 안 맞아. 이제좀많이버티지 않냐? 예, 네, 오. 좋습니니 근데 피가 가지 됐어 여이보면은 여기, 여기 있죠? 주석광맥 주석광맥? 네, 요이 캐야 돼. 거면불 하나만. 네, 잠시만요. 나무 면이야 돼? 아 아니. 아니면이거 근데 요거는 구리는 많이 뭉쳐있었잖아요 요거는 하나, 어. 하나씩 있어요 음.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캐야돼요 계속 오케이 나피 좀만 채우고 갈게 네 피가 없어가지고 지금 4 0밖에 없어 나보랜 점을 갖가 할까? 나감사해 어? 네. 여기 여기 뭐 집같은게 있네? 뭐야? 새키 도망가 일부러 아 지, 지, 지, 지. 어, 상자다. 호고고봉 올릴 때마다 네. 저 아크 생각나서 큰놈이오나막어 <웃음> <웃음> 어... 토지로 다시 넘어왔네 이런 거 없을 텐데 그러게 이게 분포가 지맘대로예요 맵 생성할 때마다. 그니까 뭐한 곳에 막 몰려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막 섞여있어요 그... 너는 왜 이렇게 빨라? <웃음> 저요? 스테미노 스테미노 스킬 스킬 스킬, 스킬. 그죠. 에이크르신가 뭔가. 아아 이거. 번갈아가면서 음. 쓰면은. 그죠. 꽤될것 같아. 없는데? 예 네, 지금 목초지라서 그래. <웃음> 이게 검은 숲에만 있어요. 일단 열한 개 내가 캤거든. 제가 열아홉 개. 조금만 더 캐고 가고 싶은데. 나중에 배도 만들어서 떠다닐수 있더라고요. 음~~ 이게 바이킹이니까 지금 배를 만들 수 있긴 있는데 쓰레기여서 엄청 느려요 음, 그러니까 배 타고 약 타라고 막 그런 에, 것도 되겠네? 에, 에, 에, 에. 당근 뼈네 어, 멧돼지 천국이다 여기가 또, 광석 있다. 어디니? 여기가? 여기가? 네. 이 들여다. 서부터 네. 같은데? 들어야될것 같은데? 아무리들려다 돌아오는 것보다 다이렉트로 왔다갔다 하는게 낫잖아. 부터 만들 수 있는 배가 있는데 그거부터 좀탈 만하다고 하,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음. 바로 만들. 뗏목은 제가 타봤는데 와 그건 진짜 답이 없어요. <웃음> 수영해서 가는 게더 빨라. 그래? 네. 이게 그러니까 바람 방향이 있어요. 음, 음. 그 방향을 역행을 하잖아요. 배가 안 가. 뗏목은. <웃음> 음, 여기 또 목초지인데. 예. 네. 이게 계속 바뀌어요. 가야되나? 집으로 갈까요? 아니 좀더 캐고갖고 캐고 가야지나 아직 192밖에 안돼 어 네, 봤어요. 데미지 용뜨는 거. 네? 네, 빗나가는 거 봤습니다. 어우, 어우 나이스. 가슴이 아, 한 마리 또 있었네? 다노님, 잘 지켜봐. 처리 님 어떻게 하나? 응? <웃음> 그대로 어? <웃음> 그냥. 거무숲이다. 어? 네, 여기, 여기 있습니다. 저 무게 꽉 찼다. 어, 나 줘. 어, 여기 잠깐. 여기도 있다. 여기, 여기 땅바닥여기 <웃음> 하나 또 있어. 여기가. 오케이. 나 이쪽 거 하나 깰게. 자. <웃음> 저... 이제 집에 가면 철기다. 우리, 저희 철기에요. 철기, 어? 근데 뭐, 뭐까지 만들 수 있으려나? 뒤에 이게 음? 부셔야 돼요. 저 도마뱀은 끝까지 안 쫓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가 쪽 조금 벗어나면 안 쫓아오더라. 고 근데, 그, 그, 있잖아요, 뭐, 난쟁이. 걘 끝까지 쫓아와요. 해골도 <웃음> 끝까지 쫓아지만 난쟁이나 해골, 그리고 트롤, 그런 애들. 끝까지 쫓아오더라. 자기 영역 밖으로 넘어가서도. <웃음> 와, 이거 언제, 언제 가지, 여기? 그렇게 안 멀어? 에? 그렇게 안 멀다고 그래요? 길이로 따지면은 우리 묘지 간거보다는 가까워 그런가? 일직선으로 딱 늘어놓고 본다고 생각하면은 비핏을 탈 거야 아좀더 길겠구나 여기가 전혀 왜 이렇게 느려요? 사슴이 와갖고 왜 이렇게 느립니까? 아 사슴이 <웃음> 있어갖고 사슴 잠깐 잡고 가는 캐미너가 없어 그래서 그래. 다 고기 먹어서 아그 야채 없어요? 아 있는데. 여기서는 이동량이 적으니까 어어 어, 어, 해골 해골 해골 해골 해골 해골 해골 뭐야 이거 어서 왔어 이동량이 음. 많지가 않으니까 전투에 적합한 스테미너 전투에 적합하게 음식을 먹었지 음... 어별달리다 달린... 수학... <웃음> 절달리 몇 대지 내네 방이네. 참 <웃음> 찰지게 때리시네아 물고기가 땅바닥에 있었던 이유가 있구나. 이게 지금 해수면이 계속 파, 파도 치는 것처럼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려 하잖아요. 응. 음, 음, 음. 이파 뭐야 해수면이 올라왔을 때그 물고기가 물 위로 올라오잖아요. 아니 무스로 올라오잖아요. 그렇지. 그물 빠지면은 거기 그대로 있어요. <웃음> 음, 그것도 음. 현실 기반인가? <웃음>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나가다가 죽은 게 그래서 죽은 거구나